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오후에 시간이 조금 나서 제가 산에 올라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바위 안반지대입니다 경상남도 해안가 전라남도 서남해안 해안가 제주도 이쪽을 다니면 지금 보시는 바위 틈에 저 위에 예전에는 부초손 이라고 불렀어요 저걸 보고 이걸 부초손 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거는 며칠 있다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니까 나무를 감고 올라간 소사나무 네요 이거는 소사나무 감고 올라간 마삭줄도 보이고 이것도 제가 상춘등 이라고 부르는 송악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했고 이건 제가 좋아해서 몇번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바위를 타고 올라갔죠 이렇게 바위 틈에서 5월쯤에 꽃이 피면 굉장히 향도 좋고 또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식물이 바로 이 마삭줄인데 마삭줄도 오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식물이에요. 잘 보이나요? 낙엽이 져서 그리고 바닥에 이 뿌리가 약인데 바닥이 지금 낙엽이 덮여 있어서 잘 안보여요. 요거는 잘 보이죠? 오늘 소개할 식물은 바로 이 식물입니다. 녹줄고사리과의 녹줄고사리인데 이 식물 제가 설명을 안해도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설명한 유튜버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SNS에 보면 다양하게 효능 설명해 놓았고 또 한의사 선생님들도 설명해 놓았어요. 골세보라고 부르죠. 골세보라고 부르면서 신장이 약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질병의 특효약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또 천연비아그라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낙엽에 덮여 있고 많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많은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채취도 할겸 많은 곳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줄고사리를 찾아서 조금 습한 곳으로 왔습니다 이끼도 좀 있고 바이 틈이 너무 건조하고 그러면 말라서 너무 건조해서 막 부서지기 쉬운데 부엽토가 좀 쌓여있고 바위에 습도가 좀 있으면 그나마 성장을 좀잘 하더라고요 지금 잎은 다 말라서 일반 고사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끝에가 여기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뿌리가 계속 성장해서 흡착근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요것도 나무도 잘 감고 올라가고 바위에 이런 식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안쪽에 드러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녹줄고사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 부엽토가 바위 틈에 부엽토가 내려앉아 갖고 낙엽하고 같이 성장하니까 제법 이게 한 뿌리인데 여러 갈래로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성장한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 끝에가 이런 식으로 털도 많고 좀 울퉁불퉁해서 이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녹줄고사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엽이 다 졌어요. 낙엽이 지고 뿌리만 남아 있지만 동남아에 자생하는 몇몇 녹줄고사리 식물들은 한겨울에도 이 잎이 살아 있어서 상록성이고 또한 화원, 화원에 가면 야생화 파는 꽃가게 에 가시게 되면 예전에는 묘이 고사리라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고가에 판매되던 녹줄고사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늘잖아요 막 사람 주먹보다도 더큰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런 녹줄고사리가 상록성이 있는데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었고 지금도 꽃가게에 가면 묘이 고사리 달라고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사리만 이렇게 낙엽이 집니다. 사실 우리가 골세보라고 부르는 것은 녹줄 고사리과가 아니고 고란초과의 곡골이라는 골세보가 있는데 총 8종의 골세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녹줄 고사리만 우리나라에 자생을 하고요. 곡골 애강, 대골세보, 대엽골세보, 해주골세보, 중화곡골, 성령강곡골, 광양밀망골 이렇게 여덟 종의 골세보가 더 있는데 다 골세보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고란초과의 곡골이라는 식물이 진짜로 골세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덟 종의 이 고사리과 식물들이 다 골세보에 대용한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외에도 뭐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대만, 홍콩 이런 쪽, 동남아 쪽 습한 곳에는 다양한 이 녹줄고사리과가 있는데 모두 8종, 제가 언급한 8종 모두가 골세보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딱한종 녹줄고사리만 있습니다. 이 녹줄고사리가 옛날부터 약으로 썼는데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간과 신장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데 피를 잘 돌게 하는 활혈의 효능이 있고 지혈시키는 효능이 있고 신장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활용을 하면 신장이 허해서 생기는 만성설사 또한 요통, 풍습비통 이가 아플 때 치통에도 사용되어 있고요 신장이 허하면 귀에서 무슨 벌레가 들어가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든가 뭐 벌레가 날아가는 소리 나는 이명 타박상으로 인한 염좌와 골절 충수염, 맹장염이네요 맹장염도 치료한 기록이 있고요 원형탈모증을 치료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눈을 치료하는데 티눈을 치료해서 여섯 건을 치료한 그 임상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섯 건 모두 완치 시켰다는 보고가 있는데 치료한 그 치료 방법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요. 털 같은 걸잘 정리를 해서 95% 주정, 95%면 거의 100% 원액에 가까운 알콜인데 알콜에 담갔다가 이거를 티눈이 생긴 그 티눈 자리에다가 계속 붙였다 떼기를 반복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계속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면 이 티눈이 완전히 흔적도 없어진다는 그런 임상 보고도 있을 만큼 티눈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허리 아픈데 신장이 허해서 생기는 요통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지고 사용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북한에서 임상 보고가 되어 있는 건데요 북한의 약초의 성분과 이용이라는 책자에 보면 이 골세보 750g과 의아리 뿌리, 뭐 사이질방 의아리 이 뿌리를 전부 다 위령선이라는 약초로 쓰잖아요. 의아리하고 사이질방 뿌리, 그 위령선 뿌리 250g 자 골세보 뿌리 750g 의아리 뿌리 250g을 60도의 술에다가 우려서 그러니까 1kg 잖아요 250, 750, 1kg인데 이 1kg 되는 양을 60도의 술에 우려서 1리터가 되게 만든 다음에 하루에 5 m 리에서 10mg 이거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스푼 정도를 섭취를 하면 금방 치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임상 보고도 된 북한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책에 약초의 성분과 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방 아픈 것이 멈춘다고 합니다 이처럼 허리 아픈데 상당히 좋은데 이게 최근에 와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골세보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쓰고 독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혈을 잘 해치게 하고 피를 잘 멈추게 하면서 부러진 것을 이어지게 하고 악창이 나서 썩어 들어가는 것을 잘 낫게 하고 충을 죽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런 효능도 있지만 이 생김새를 설명을 했는데 생강하고 비슷한데 가늘고 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굵고 울퉁불퉁 하잖아요 요거는 생강하고는 좀 닮지는 않았죠 근데 가늘고 길다라고 한것 보니까 이것도 아마 대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부드러운 털들이 감싸고 있잖아요 털을 다 뜯어버리고, 잘게 썰어서 꿀물에 축여서, 찜통에 쪄서, 말려서 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꿀에 축여서 말려놨다가 이걸 술을 담그든지, 아니면 가루 내어서, 뭐 외상출혈에 붙이던가, 또 이거 가루 된 거를 환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기록, 중국 기록도 있는 걸 보면, 말려서, 환을 내서 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우리 인터넷에 보면 다른 유명한 전문가 분들은 이거 많이 사용해 봤나봐요. 천연비아그라 부작용 없는 천연비아그라라고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된 것도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력에 관련된 거는 신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녹줄고사리가 신장에 관여해서 뼈도 튼튼하게 하고 이 골밀도도 높여준다고 하니까 중국 쪽에서 임상실험한 그 기록에 보면 골밀도도 높여주고 이 다양하게 이뼈 쪽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정력에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이거 믿고 너무 과신하다 보면 오히려, 오히려 전기가 손상될까 염려스러운데 아무튼 잘 활용해서 아픈 부위도 치료하고 건강해지는데 예방하는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뼈붙이는 데는 아주 최고의 약재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천연비아그라라고 소문이 나 있는 골세보 녹줄고사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